안녕하세요 자작한 남자 흰열 입니다 오늘은요 아크릴 치어통을 만들어 볼 건데요 혹시 이런 치어통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브라인슈링을 치어들 먹으라고 줬더니 치어들이 다 먹기도 전에 빠져나가 버려서 스펀지 여과기가 먹고 있더라고요 치어들 상태 관찰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베타큐브 아크릴 치어통도 사용을 해봤는데 가격이 좀 비싸고 치어들 숫자에 비해 너무 작은 것 같아가지고 직접 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만들러 가볼까요? 저는 작업대가 없어서 밥상을 사용했습니다 똥손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작정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미리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접착제에 자국이 남고 도장이 까졌네요 어머니한테 등짝 스매싱 맞을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준비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크릴판 내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위와 같은 사이즈를 사용했고요 인터넷으로 구매했습니다 아크릴 접착제 순간접착제 칼 테이프 통샤입니다 노방천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한복집 가서 노방천을 달라고 하니까 사장님께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붓고기 관련용품 만든다고 하니까 노방은 물에 들어가면 쭈글쭈글해지고 가격도 비싸다고 해서 통샤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노방은 한자에 8,000원이고 통샤는 한자에 1,000원이어서 가격도 저렴하고 사장님께서 추천하셔서 구매했습니다 우선, 아크릴 보호 필름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보호필름을 제거하니 깨끗해졌죠? 이제 테이프로 아크릴을 고정해주면 됩니다. 아크릴과 아크릴 사이에 빈 공간이 없이 밀착되게 테이프로 잘 고정시켜주세요. 테이프를 전부 붙였습니다. 잘 안보이셨죠? 죄송합니다. 두번째 촬영하는 것인데 카메라 앵글 잡는게 힘드네요. 이제 아크릴 접착제로 아크릴을 붙여주겠습니다. 주사기 같이 끝이 뾰족한 것으로 접착제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아크릴 접착제는 아크릴을 녹여서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바닥에 흘릴 경우 강판이 녹을 수 있습니다. 사용에 주의하세요. 모서리를 따라서 살살 접착제를 쏴주시면 됩니다. 1분 정도 기다리면 아크릴이 붙습니다. 전부 다 접착을 시켜줬습니다. 저기 실근 간 것처럼 보이는건 접착제가 세서 저 부분에 아크릴이 녹은건데요. 얼굴이나 손이 카메라를 가리지 않게 한다고 했는데 잘 찍히지도 않고 깔끔하게 작업도 안 됐네요 하지만 저희는 초보자고 만들어서 판매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 될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홈샤만 붙여주면 끝이 납니다 순간접착대로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반듯하고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모서리 부분부터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힘을 주고 잡아주셔야 완성했을때 깔끔해집니다. 이제 모서리는 고정이 됐으니 전체적으로 붙여주면 됩니다. 접착제가 다 마를때까지 당겨주셔야 잘 붙습니다. Thank <laughs> you. 다 마를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접착제가다 말랐으니 이제 커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백스크린을 붙이고 나머지 제거하듯이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얘는 칼을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찢어져 버리네요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크릴을 고정시킬 때 붙인 테이프를 떼주시면 됩니다 다 만드셨다고 바로 어항에 넣지 마시고 아크릴 접착제나 순간접착제에 유해물질이 있을 수도 있으니 몇시간 정도 물에 담가 놓으셔서 독소를 빼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완성이 된 치어통에 치어들을 넣어 주었는데요. 거치대를 어떻게 만들지 아직 걱정해서 일단 빨래집게로 고정시켜줬습니다. 치어들이 넓은 곳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네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